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어떻게 연휴가 시작됐는데 어, 연휴를 즐기기에는 조금 찝찝한 일들이 어, 시장에 생겨버렸어요. 뭐 일단 뭐 반도체 정치물에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좀 하락을 좀 많이 한 상황에서 어, 연휴를 맞이하게 됐는데 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차트는 마이크론입니다. 음. 뭐 오늘은 뭐 미국 시장은 열리고 있는데 어, 캡쳐를 안 바꿨어요. 뭐, 0.8% 정도, 어, 반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어제 떨어진 7%에 비하면 너무 반등이 미약해서, 뭐, 크게, 어, 뭐, 바꿀 필요를 못 느껴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어, 이런 거 보면, 음, 일단은, 반도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왜, 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공급이 이제 비탄력적인 거 어려운 말로 비탄력적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어 가격이 올라가 뭐 어떤 물건이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 가지고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기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것들 뭐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원유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뭐산화비이 되는 거에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어,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좀 원자재들이 이제 공급이 그렇게 우리 수요에 어, 맞게 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많아지면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 공급이 좀 많아지면 또 급락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도체도 뭐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현대, 현대의 뭐, 하나의 원자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특히, 이제, d r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쓰이는 데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하나의 원자재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예전부터 좀받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이 좀 가지고 있는 게, 그, 시크릿글 산업이라고, 그, 경기 순환주, 뭐,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좋을 때는 뭐, 굉장히 많이 벌었다가, 어, 경기가 나쁠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소나 철강 뭐 이런 것들 뭐 대형 플랜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도 뭐 기름값이 조금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정유 단지를 갑자기 지을 수도 없고 어, 배값이 좀 오른다고 해가지고 조선소를 뭐 하루아침에 지어가지고 배를 뚝딱뚝딱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급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벌지만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아무도 주문을 넣지 않으면 어, 뭐 영업을 뛰어 가지고 할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경기 민감이나 시크릿 컬은그 프리랜서가 연봉 1억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른 산업들은 이제 공무원 연금 이 1억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봤을 때 같은 연봉 1억이니까 똑같은 대출을 해 주지 않죠. 프리랜서는 뭐 올해 운이 좋아가지고 뭐잘 벌을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뭐 다시 백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1억을 보면 한 3천만원 4천만원 번그 일반 직장인들하고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 밸류를 적게 받는다, 어, 라는 게, 이제, 시크릿컬 산업의 특징인데, 반도체도 좀 뭐, 그렇죠. 어, 반도체도 좀 그런데, 그래도 시크릿컬 보다는, 이제, 밸류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어, 시크릿컬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면, 반도체는 이제, 뭐, 이것도 사이클이 있지만, 고점과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워낙 쓰이는 데가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밸류를 좀 받고 있는데,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가, 라고 보면, 일단은, 뭐, 코로나 때부터 가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 음, 그, 반도체, 특히 디램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서 거의 다 만들잖아요. 뭐, 미국 마이크론도 있고 하지만, 어, 삼전 한익이, 어, 한국에 있고, 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아시아가, 어, 제조에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 공급이 중단될까봐, 그디램을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뭐, 뭐, 대표적으로 뭐, 노, 노트북 만드는 회사들 HP나 뭐, 델이나 이런 PC 업체들은 디램이 없으면, 뭐 물건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주문을 많이 넣었죠. 가수요가 붙었다고 하죠. 그래서 엄청 많이 확보를 해뒀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고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렇게 재고가 많이 쌓이는 건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 서 팔아야 되는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생각보다 많더라. 이거는 어뭐 공급 디렘이 공, 생산이 중단될까 봐 뭐한 개가 필요한데 한세 개씩 주문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그 많이 확보를 했어도 많이 팔면 그만인데 이게 뭐디램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필요하고 각종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데 아시겠지만 공급 쇼티지가 나서 그런 부품들이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디램을 소비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아이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고가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공급 부족이 다른 제품들의 공급 부족이 빠르게 뭐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음. 뭐 예전에 코로나 초반처럼 뭐 집에 집에서 게임만 하고 아이패드로 뭐 넷플릭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놀거것 같으니까 어, 후여도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갑자기 본인의 그 반도체의 업황이 안 좋아졌는데 반도체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요가 조금만 줄어도 어, 공급을 거기딱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가격이 좀 급락을 하고 있고 시장은 거기에 서 조금 약간은 과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여러, 그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어제 제이 급락을 하면서 많이 좀 돌아다녔던 자료가 있죠. 모건스턴리에서 이제 Mogonston, m o g o n s t o 겨울이 온다는 거죠. 윈터 m o 커밍인데 그래 뭐안 좋다는 얘 s t o n m o 근거를 일단 들어봅시다. 어 근거를 들어보면 어 일단은 그 모건스 o 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n m o g o n 이 t o n m o 이 o n s t o n m o g o n 고 t o 이 2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인은 디램의 경우에는 22년 동안 내년 내내 거의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그래서 재고가 소진되는 것보다 파일링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굉장히 안 좋다 얘기를 한 거고. 또후유가좀 빨리 늘려고 하면 다른 제품, 다른 부품들이 빨리 공급이 되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하락이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그 대리나 HP에서 노트북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아, 부품 부품 못 만들겠다 이런 얘 얘기가 나오니까 어 그럼 기름 재고 많은데 노트북 안 만들면 특히 컴퓨터용 디램은 거의 다 거의 지금 출하가 더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어,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수요도 부품 공급이 좀뭐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하락은 할 건데 하락을 할것 같은데 떨어질 때는 뭐 밸류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 뭐 하이닉스가 더 빠지면 PBR 얼마 얼마 이기는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이야기지 한자 떨어지기 시작할 때 밸류 따지는 건 의미 없다. 그리고 뭐 줍줍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어뭐 그거는 뭐, 이런 상황들이 시작되는데, 굳이 지금 미리 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얻는 보상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8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9만 8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어, 하향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비중은 축소를 제시했고, 어,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는 유지를 하는데, 목표가를 좀 낮췄습니다. 어, 뭐, 보고서만 놓고 보면,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 비슷한 글로벌 IB 중에 하나인 골드만사스는 조금 다른 얘기를 꺼내기 때문에 좀 가져왔습니다. 어, 일단은, 그래, 뭐, 4분기 정도에디랜 가격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그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았냐. 아, 어 그래서 꽤 많이 반영된 걸로 판단한다. 아, 어 그래서 지금이 8월 중순을 이제 향해 가는데 지금 뭐 올해 4분기, 3분기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를 볼 필요가 없다. 4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주식은 선반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빠진 거고 그래서 사, 이 올해 안 좋은 거 4분기 안 좋은 거는 이미 반영이 상당 부분 됐고 중요한 거는 22년 전망인데 그게 그렇게, 어, 비관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음, 이게 DDR4나 이제 5에서 좀 바, 전환되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DDR5로 좀 넘어가면, 음, 물론 이거 DDR5를 쓰기 위한 뭐 시표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나오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있,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넘어가겠죠. 수리의 4포가 왔듯이.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뭐좀 어려운 얘기지만 뭐 여러 가지 공정의 문제 때문에 다이 페널티나 공급 감소 같은 것들이 생겨서 뭐 그렇게까지 공급 과잉이 될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늘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게 공급이 공급이 그렇게 과잉 수준까지 갈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 다른 애들이 뭔가를 이제 공정을 바꾸고 DDR5로 넘어가는 과정에 한 뭔가 조금 멈칫 멈칫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이 캐파를 좀늘릴수 있는 여유를 가진 데가 또 오히려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까지 절망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아, 얘기를 보고서를 통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이 빠지겠지만 원가도 빠진다.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 그러니까 뭐매출액가좀줄 수도 있겠지만 EPS 자체가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전은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하이닉스만 놓고 보더라도 좀 PBR 뭐한배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PBR 한배 밑으로 거래된 적이 딱두번 있다. 그 금융 처음부터 금융위 금융위 때는 뭐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2015년부터 2016년 말 정도까지 그 시기였는데 그렇게까지 그때 그때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비관할 건 아니다. 아, 쉽게 말해서 반영 많이 됐다는 거죠. 반영 많이 됐고 내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은 필요 없다는 거죠. 어, 필요 없기보다는 좀좀 좀 걱정이 과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17만 1 0 어, 17만 7천 원의 매수 유지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10만 7천 원의 매수 유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의 모습은 모건스턴이의 주장에 따르는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반등도 물론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장 막판에는 상승 반전을 했는데 어, 월요일날 신는날이니까 화요일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오늘 마이크론 반등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신나진 않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금 안 좋게 어, 이게 정말 겨울이 오는 건지 아니면 잠깐 바람이 부는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분위기는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또그 트렌드폭스라는 그 시장 그 조상업체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4분기의디램 가격이 3분기에 비해 한 5% 정도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PC용 디램 수요가 예상보다 좀 빨리 줄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아, 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조업체들이 그 다른 부품이 없어가지고 제품 생산을 좀 줄여야겠다 어,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것도 뭐 수요가 주는 거니까요. 어, 이런 것들을 근거를 제시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델타 변이 뭐니 해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서구 그 백신이 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많은데 안 맞은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국가들에서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확진자 다시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락다운을 간다거나 뭐 이런 건 없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어 지금 미국도 뭐 다시 마스크를 쓴다고 하지만. 이게 마스크를 그냥 안 쓰다가 다시 쓰는 거지 뭐 어떻게 집합금지 이런 것들로 가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뭐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어, 나당길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뭐 집에서 컴퓨터 한다고 뭐 컴퓨터 사고 게임하고 뭐 아이패드 넷플릭스 보고 하는 것들이 하반기 때도 오히려 더 강화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시장이좀 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굉장히 일리 있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꼭 반도체를 빼더라도 빼더라도 지금 이머징 저, 시장에서 7월부터 좀 돈이 빠지고 있어요.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7월부터는 이제 선진국이 좀 아웃포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에 예. 특히 그러나마뭐 우리는 상황이 좋다고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좋은 건지는 아무튼 그 상황이 더 나쁜 데 있긴 있죠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시아 쪽에 또 그렇게 되면 또그 공급 부족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음그또 제품들이 또 공급이 안 돼서 또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디램 재고를 못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어 생기면서 요즘 뭐. 하늘도 안좋고요 어, 이렇게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바, 일단 반도체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저, 어, 전망이 가능할까라고 보면, 뭐, 일단 뭐, 슈퍼사이클이 뭐니, 일단 슈퍼사이클이 되려고 하면 엄청나게 뭔가를 써주는 후유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뭐, 당장 그런 거를,가 보이지는 조금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 그래도 너무 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이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작년만 해도 이제 그 동아시아 이게 우한이 먼저 시작해 우한 코로나 이전에 우한 폐렴이 있던 시절에 어그 한국이 락다운되고 할까봐 엄청나게 이제 가수요를 많이 그 주문을 빨리 나와가지고, 디램 확보를 하려고 했, 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초기 때. 예. 그러고 나서, 자기들도 이제, <웃음> 락다운이 되면, 이제, 그 재고 소진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좀안 좋았다가, 또, 7, 8월 좀 넘어가면서는 좋았고, 1월까지는 굉장히 좋아서, 뭐, 삼성전자, 10만전자, 난, 뭐, 그런 얘기도, 그 동학게임이 그뭐 9만전자 넘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때,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사스도, 물론 뭐 사스는 코로나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국지적이었다는 느낌은 지금 봤지만, 그때도 아시아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그 재고를 먼저 확보했다가, 어 그게 이제 좀 지지, 재고 소진 지지부진 하면서 한동안 좀안 좋았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좀 빠졌으면은, 뭐 이게 바닥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그렇다고 아무리 뭐 재고가 많다고 해도 걔네들이 디렘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쓰이돼 있습니다. 결국에 쓰이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 문제가 일으키는 뭐 시스템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뭔가 어떻게든 뭐 쉽게 쉽게 해결 은안 되지만 어떻게든 조금씩 살려는 내고 물량을 좀 늘려는 가잖아요. 그럼 한 4분기 정도 되면 지금보다 도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나 이머징이 안 좋은 거는 분위기도 이런 데다가 지금 이제 고용 잘 나왔죠. 미국 고용 잘 나왔고 아마 어 8월달 것까지 잘 나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 이제 테퍼링이 사실상 이제 시작이 될것 같은데 브레이너드 이사도 그 최근 두 달에 80여가 100만 정도 한 90만 정도 넘기면 이제 이런 모멘텀이면 이제 미국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이런 그 테이퍼링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를 또월세이사나더베린너드가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큰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테이퍼링은 이제 임박했는데 근데 테이퍼링을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완전 누워 있거든요. 지금 어, S&P가 0.1% 상승 중이고 다운송은 0.05%고요. 나스닥은 0.0028%입니다. 마이너스 뭐 시장이 그냥 개점효업 상태라는 건데 뭐겠습니까. 테이퍼링 어떻게 발표하는지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CPI가 발표된 것도 있지만 CPI는 그냥 예상만큼 나왔어요. 음. 뭐, 절대 값은 없지만, 절대 값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통화정책이 바뀔 이 시기에, 굳이 뭐, 공격적으로 뭐, 매수 들어가거나 할 필요 없이, 뭐, 빠르면 8월달 잭슨홀 컨퍼런스 뭐, 해봐야 열흘, 남, 열흘 남았죠?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줄 것도 같고 한데, 그러면, 일단 테이퍼닝이 뭐,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치러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보고 외국인들도 아 이런 스케줄이라면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금이 저점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조금 더 팔아야 된다든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뭐 10월달에 발표를 할지 11월에 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올해, 올해 4분기에는 테이퍼링이 어떻게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 그러면 표, 공급 쇼티지도 약간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고 어,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이제 재료 소진이 되는 거죠. 음,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환율이 제법 높습니다. 116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어, 지금은 반도체가 안 좋고 외인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하니까 이제 원화가 계속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반도체도 수출이니까 원화가 좀 높고 하면은 이것도 꼭그 그만큼 마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요가 생각보다도 줄 수도 있어요. 어, 줄 수도 있고 실제 가격이 어, 트렌드 포스처럼 5% 정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 그걸 상세를 해 준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어,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오늘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계속 그 특히 삼성전자는 1월달에 오버한 이후로는 계속 옆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소외될 만큼 소외됐으니까 한번 뭐 설사 뭐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은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 언제는 뭐 코로나 없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풀이하고 하고 전 세계를 뭐 저가 항공으로 돌아다니고 할 때는 반도체 안 썼나요? 다 씁니다. 그리고 반도체면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 않아요. 어. 예 그렇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잖아요. 어, 중국이 뭐 170조를 뭐 부어가지고 한게 뭐가 있습니까? 어. 그렇게 되는 거. 고 그래서 전반적 그래서 예, 얘는 원자재지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아이고 지금은. 지금 모든 게안 좋은 거죠. 어, 통화 정책 이슈도 있고 그리고 픽아웃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 하면서 조금 그 와중에 수요와 어, 공급이 아구가안 맞아서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슬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뭐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어, 워낙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크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하반기 시작, 뭐 하반기라고 하긴 웃기지만 이제 3분기를 넘어가고 근데 3분기가 좀 중요한 게 1, 2분기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안 좋기 았 때문에 놀라운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게 당연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약간 취해 있었던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3분기야말로 작년 얘기를 안 해도 되다는 기저효과가 아닌 진짜 이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분기가 될 거라서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한 거라고 어,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은 뭐 그냥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한국은 수출이 괜찮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세장에도 늘 있을 수 있는 고점 대비 5에서 한 10% 정도의 조정장 뭐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런 눌림목 제외하고는 크게 하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유로존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이럴 때 전세계의 수요와 교역량이 줄어들 만한 일이 생겼을 때 한국은 하락을 하던지 레벨다운을 했지 그냥은 잘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수출이겠네요. 반도체도 수출이고 우리 모든 건 우리가 내수로 할수 있는 거는 시청에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수출 증가율 뭐 역대 증가율도 놀라웠고, 어 그리고 뭐 우리나 뭐그 지표를 만든 이유는 뭐 역대 최고치 뭐 이런 거 한동안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좋은 분위기에서도 갑자기 주식 시장이 딱 멈추고 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출 좋은데 좋았는데. 지금이 이제 꼭대기 아니냐? 정점 아니냐? 피크아웃 아니냐? 그래서 박수칠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율이 쫙올라가다가 고점을 찍었던 그 옛날 좀 사례를 좀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경기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나라기 이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내 후에서 아무리 안 좋아도, 뭐, 세계 경제가 좋아가지고, 뭐, 수출이 잘 되면 올라가는 거고, 아무리 뭐, 세종대왕이 다시 재림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를 잘 하셔도, 뭐, 금융위기 터지고, 뭐, 재정위기 터져가지고, 수입을 아무도 안 해주면, 우리는 손가락 빠는 거잖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은, 크게 한번 위기가 있었던 이후에는 꼭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일단 그 2001년쯤에 이제 다관법을 이제 끝나고 이제 계속 안 좋았다가 쭉 한번 올라갔던 그때가 있을 거고 또 그리고 금융 위기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264를 0 찍었던 2017년 막뭐 그때 요한세번 정도의 기억이 있는데 어 일단 한세 번에는 공통점은 수출 증가율을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가율 말고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두 번은 계속 상승을 했고요. 정점을 정점을 찍고 내려와도 계속 상승을 했고 한 번은 이제 정점 찍으니까 같이 코스피가 하락을 했던 겁니다. 뭐 언제였는지는 뭐다 이제 쉽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였 때인데요. 왼쪽에 보면 이제 03년, 그러니까 04년부터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주도 산업이 있었죠. 그때는 아마 그 철강 화학 정유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조선도 있었고 기계 뭐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을 증가를 그때는 이제 수출 증가를 했던 할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중국이 어, 대규모 도시화를 하면서 어. 그 우리가 이제 그 거기에 관련된 산업재들을 엄청나게 수출하면 증가율이 쭉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금융 예, 그 이후로는 하락을 했죠. 당연히 상승률이 뭐이렇게 전년 대비인데 계속 전년 대비 30%씩 찍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찍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올라갔던 그때 04년부터 2007년까지 어 그때 강세장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한번 여기 뭐 그래프도 보시면 이제 뭐 칼로 썰어놓은 것 같이 쭉 빠졌다가 반등을 쭉 하는 다음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코스피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거의 제로까지 내려가면서 이 코스피는 옆으로 누워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는 뭐 살짝 마이너스까지 가는데도 코스피가 그래도 박스피로 지켜준 거는 용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2017년 그때 이제 반도체가 어 크게 수출이 늘면서 2600까지 갔다가 그냥 한번 맛만 보고 정점 찍고 코스피랑 같이 쭉 내려왔죠. 일단 그 어떤 차이가 있었냐 그래프로 놓고 보면 코스피가 가장 많이 상승했던 건 이제 04년부터 이제 금융위기 직전까지인데, 요 때는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계속 하락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와서는 거의 뭐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꽤, 꽤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복리잖아요. 전년 대비니까. 작년도 재작년보다 올랐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떠오르고, 이렇게 되면, 증가율 자체는 내려가도, 뭐, 봉리니까, 이게, 그, 수출 금액 자체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도 계속 이어져요. 이게, 02년부터 플러스로 넘어가더니, 거의 5년을 위해, 그, 플러스 위에서 거의, 5년 중에 거의 4년 정도는 다두 자릿수를 기억을 하니까, 그때 뭐, 코스피가, 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 때는 뭐 올라갔다가 좀 내려온 게 2010년까지 굉장히 2009년부터 우리가 전세계에서 제일 먼저 바닥을 찍고 그 2010년까지 차화전 기억 나실 겁니다. 그 굉장히 좋았다가 2011년에 들어서는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미국도 슬로우 다운하고 중국도 더 이상 부양하지 않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지고 심지어 12년 정도 되면 유로존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까 어 거기 이제 내려가면서. 다행히 고스피는 그냥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수준에서 상승하는 구간이 조금 04년 때보다 좀 짧았고요. 그리고 이제 17년 그때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3일 천하였던 기억이 있고요. 한몇 개월 버텼나요. 그 정도 문재인 정권 초기였던 걸로 이제 그때 참 분위기 좋았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떨까. 그래서 앞에 두 앞에 세번 중에 계속 상승했던 두 번은 그래도 증가율은 정점을 찍었지만 레벨 자체가 올라왔다. 아 레벨 자체가 올라갔고 특히 04년 07년까지까지 의그 기간은 그 상승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레벨이 크게 올라가서 우리가 2 0 0 0 처음 보게 되는 아, 이거 랠리 출발할 때 455였습니다. 이게 2000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어, 뭐한2000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1400 구경하고 3200 찍은 거하고 또 다른 더하죠. 비율로 놓고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 우리나라는 이이 정도로 수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증가율로 한번 쭉 뽑아주고 그 증가율이 한철 장사가 아닌 음, 그래도 금액 자체가 올라가서 레벨이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 시장은 계속 가더라는 거죠. 근데 공데 17년 2017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혼자서 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이제 힘에 붙이기 시작하니 다른 것들은 이제 뭐안 되기 시작해서 힘이 빠졌는데 하필 또 트럼프가 어 무역 분쟁을 하면서 관세를 때렸죠. 지금도 무역 분쟁이나 뭐, 뭐 미중 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그때랑 굉장히 좀 다르죠. 일단 그때는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그 관세를 중국이 우리한테 떠넘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교역 자체가 준 것도 우리한테 많이 너었는데그 줄어든 교역에서 때려 맞는 관세를 우리한테 떠넘기니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뭐 전부 다 쭉쭉 빠질 수밖에 없으니 반도체가 제 아무리 잘랐어도 혼자 버틸 수가 없었던 게 되니까 다시 어그 지겨웠던 이천으로 다시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음. 뭐 증가율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고 이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떨어졌는데도 마이너스로 바로 가 가지고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예전에는 뭐 어, 뭐 100억씩 하던 게가 한 150억씩은 이제 어느 정도 하는구나. 어, 그래도 이 정도는 한다에 레벨이 올라가느냐. 아,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 그러려면 저 3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2분기는 뭐 그냥 다 락다운 했다가 풀었으니까 뭐 그냥 눌려서 산 거지 라는 말에 뭐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3분기 때는 어 작년 3분기 때도 우리 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 이런 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구조적 증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이제 올라간 거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그 분산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산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안전하려고 하는 거잖아. 예. 물론 뭐 짜릿하려면한 종목에 몰빵해 가지고 한 종목이 조금만 같이 쭉쭉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이제 분산을 하라는 거는 이제 빠지면 또 같이 쭉쭉 빠지니까 분산을 하면 이게 다 빠질 일은 별로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도 한 지역에 한 물건을 주로 팔면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물건에 뭐 경쟁자가 생기고 하면 쭉쭉 빠지는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2017년 때처럼 근데 지금은 조금 기대를 좀 해볼 만도 합니다. 음. 왜 그런가? 아왜 어, 그런가면 하 분산이 좀된것 같아요. 다양성이 좀 확고가 된것 같은데 어 일단 그 수출 자체도 반도체 뿐만 아니라, 뭐, 거의, 모든 산업이 코로나 이전의 수출을 100으로 잡으면, 그, 일단 다 100은 넘어가 있어요. 어, 100은 넘어가 있고, 여기 이제 그 기여도거든요. 품목별 기여도인데, 2017년, 2018년 뭐, 이런 거 보면, 절반이, 어, 절반이, 심지어 2018년 중순부터는 뭐, 사실상 다 반도체죠. 음, 그러니까 그 하늘색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다 빠지고 있어요. 뭐, 선박 같은 거는, 선박이 제일 안 좋았죠. 무역 분쟁 한다는데, 화물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떨어진건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금을 보면, 그, 이게 지수 자체도 뒀지만, 이게 하나만, 이게 무지개처럼 알록달록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런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색깔 중에서 한두 개가 빠져도 다른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성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품목별 다양성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봐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좋았던 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라고 하지만, 그때도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거의 중국 얘기 됐죠. 중국의 의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뭐 비중이, 중국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아세안이나 미국 쪽의 비중이 빠르게 좀 올라와서 리밸런싱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거의 통계에서 거의 의미가 없었던 지역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는 품목도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우리 거래처도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뭐 이유 특정적인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쭉쭉 빠지는 일은 좀 과거보다는 조금 제한적이겠다. 아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증가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수출 금액은 쫙 올려놨는데 이걸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이 어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정도 하던 애가 이젠 이 정도 하는구나. 그리고 네, 양도 양이지만 퀄리티가 좋아. 어, 다양하고 다 많은 곳에 하고 있고 그러면 한국에 대한 리레이팅 아니면 이제는 예전에는 뭐 1800에 샀다가 2000에 팔았다가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그1800 같은 바닥이 3000뭐 정도가 아닐까. 삼천이 이제 삼천에서 삼천 백이 이제 바닥이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갈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물론 이제 수출 금액이 이제는 이제 증가율은 2분기 때 중요했고 3분기 때부터는 이제 얼마를 수출하고 있느냐. 아, 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을 보려고 하면 두 개가 결정되잖아요. 물량하고 가격이잖아요. Q하고 P인데, 이제, 어느 게 더, P가 많이 늘었는지, Q가 많이 늘었는지, 근데, 뭐, 어떤, 뭐가 됐든 하나 늘었는데, 그는 이유가 또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구조적 성장이 아니라, 그냥, 철을 잘 만났다 운이 좋았다 라고 되면 또 밸류에서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어, 이거는 단가와 물량이 어, 어, 어, 산업별로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는 건데요. 왼쪽은 좀다 대부분 단가죠. 이제 철강 화학 뭐 이런 데입니다. 거기는 이제 철강 어, 철강석 비싸졌잖아요. 유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파는데 똑같이 파는데 가격이 올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럼 이거는 유가가 다시 내려간다거나 차경성이 좀 진, 가격이 더 진정되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증가한 것들은 구조적으로 증가했다가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뭐 블라블라들은 대부분 물량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원자재 가격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가격에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단가도 조금 도와준다면 수출 금액은 어느 정도 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를 제일 처음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뭐 단기에 뭐 크게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해볼만한 수준까지는 좀 이렇게 뺄 만큼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올해는 테이퍼링이 연준이 이제 공식화하는 전과 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속도 어떤 뭐 디테일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건 아직 알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고 그 사이에 뭐 요즘 시장 보면 뭐 2차전지 이런 것들 2차전지도 큰 것들은 못 가니까 다 소재 뭐 이런 애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큰 움직임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테이퍼링 이슈가 아 일단 일단락이 되면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다시 움직이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저런 그 시장이 흔들릴 때 밀렸던 아이들을 좀 사야 되지 않나 아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3분기가 중요하면 3분기 실적 발표되어 보면 그때 움직이느냐 3분기 실적 나려면 10월 11월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주식시장이 또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느긋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출이 중요하고 증가율 외에 수출 금액이 높아진 레벨을 지지하는 수출 금액이 지켜지는지가 굉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죠. 한국만큼 이렇게 전산이 발달하 나라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수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세번 발표됩니다. 1일에서 10일까지, 10일에서 20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 달. 해서 다음 달그 1일 날에 발표가 되죠.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월별 판매량은 다 발표되고 그러니까 미리 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크게 펀더멘탈이 회살, 훼손될 그런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나 뭐 시기적으로나 해서 조금 움츠러드는 이 조정장에서 기어, 문제 없는 기업이 시장 분위기에 밀리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제가 힌트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아 이게 레벨이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판단되면 그 기업들을 사는 거죠. 음. 뭐 예를 들면 어, 이 기업은 뭐 충분히 10만 원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9만 원까지 가버려 가지고 아, 너무 늦었다고 못 사고 있는데 뭐 뜻하지 않게 뭐한 7만 정도 내려왔다. 아 어, 그러면은 3만 원 정도의 룸이 있으니까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그런 뭐 현금비 중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 이럴 때좀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다렸던 놓쳤던 버스를 또 다시 잡아 탈 수도 있고 어. 어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뭐 회계사 될 것도 아닌데 뭐 재무제표 들여다보고 뭐다 예, 공부하는 건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힌트를 많이 주고 정말로 수익과 연결되는 신호를 많이 주는 건 재무제표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저도 그렇긴 하지만 유튜브도 아니고 딱뭐 그 성장 소위는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조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 그 조종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어야 그럼 조종장에서 활용이 잘 되는 사람이면 조종장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크게 전전긍긍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러려면 평소에 그냥 그냥 뭐 제가 얘기하면 이제 무게감이 없으니까 피터 린치의 얘기를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전화면도 돌아왔네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거 중에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별로 주가 반응이 없습니다. 답답한 시장이죠. 예, 지금은 실적이 좋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 실적이 나쁘면 작살나는 거고 실적이 좋으면 음, 당연히 좋아야지. 그럼 안 좋으려고 했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왜 요즘 같은데 실적 안 좋으면 어떡하려고. 그 지금 좋은 거 그거 어, 기, 긴장 풀면 안 된다고 어, 그거죠. 왜피카우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에서는 실적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좋으면 그나마 좀 이렇게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작살나는 거고 뭐 이러다 보니 그냥 실적이 이렇게 실적 팩트가 잘안 먹히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은 어떻게 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벌어놓은 돈 주가 안안 아, 안 올라간다고 불태워나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들이 결국 다결 어떻게 결론이 나든 결론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무서운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다시 달려보자라고 할때뭐 하겠어요 실적 좋아데못 가는 애들을 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실적이 또 이제 이게 주목을 받는 건데 지금은 실적 좋은 게뭐 크게 어, 너무나 당연하게 돼버려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어디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어. 그래도 가장 믿을 거는 기업이 왜 있습니까? 돈 벌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돈을 벌기보다는 독점을 위해서 가는 쿠팡 같은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애들은 좀좀 좀 다른 계산법을 어떻게든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상 보통의 기업들 뭐 굳이 뭐조선철강 같은 전통적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적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기업들을 잘 공부해 두셨다가 노려을 째려보고 있었다가 조정장 오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매수 대응도 가능하다. 지금은 시장이 펀더멘탈에 의해 서 빠지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모멘텀이 죽은 건 맞죠. 모멘텀이 죽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시장이 지금 크게 전체적인 게 빠질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반기 때는 특히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그, 그 때까지는 좀 날, 날도 덥고 답답한 시기를 조금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영상은 이렇게 그래도 한번 찍고 하려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간단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뭐 언젠가는 라이브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그 궁금한 거나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저는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제가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거기로 들어오시면 그냥 편하게 어, 이야기 나누고 질문도 나눌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좋은 질문 주시면 또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